안녕하세요. 나는 10년 전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3천만원의 종저돈으로 아는 지인을 통하여 한 종목을 샀습니다. 사고 난후 며칠이 지나서야 이 종목이 관리 종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손실은 아니었고 1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관리 종목이라 불안하였지만 내가 좋아하는 지인이 추천한 종목이었고 실적도 좋고 해서 관리 종목도 벗어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익권이라 본전 오면 팔아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며 기다려보기로 하였습니다. 그후한 달이 지나갈 무렵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매일 상승하더군요. 그렇게 며칠간 가파른 상승을 하더니 줄상한가였습니다. 저의 투자금 3천만원이 2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상한가에 팔아버렸습니다. 원금을 빼고도 2억 2천만원 넘게 벌었습니다. 그 종목이 코스닥 종목이었는데 그 후로 저는 코스닥에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코스닥으로 큰 수익을 맛보아서 그런지, 대양주 오량주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결국 코스닥에서 큰 돈을 벌었으나 코스닥 급등주, 작전주에 속아서 다 날렸습니다. 이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또 주식 투자를 하고 또다시다 날리고, 또 주식 카페 증권 전문가가 알려준대로 상한가 따라잡기, 고가주 투자하기, 외국인 사는 종목 따라사기 등등으로 투자하다가 휴지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5천만원을 더 날려버렸네요. 고수들의 강연 투자기법, 차트기법 이런거 소용없더군요. 따라하면 맨날 손해만 보았습니다. 하여간 이제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저당잡혀서 막바지에 몰렸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투자에 실패했던 경험으로 가치주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1억원의 수익을 입었습니다. 1억 버는데 수많은 고추가 따랐습니다. 무려 3년을 기다렸고 3년동안 손실과 기나긴 행보를 하였으나 다행히 배당으로 이자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서 8천만원 가량 손실을 보았는데 주위에서 팔려고 하더군요. 서울역에 노숙자 많은데 너도 노숙자가 되려고 그러냐면서요. 그러나 저는 이 회사를 잘 알고 있던 터라. 절대 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끝까지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 고통 속에 1억의 수익을 맛보았습니다. 올라갈 땐 며칠이 안 걸리더군요. 15일만에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 1억원을 벌었습니다. 그때 제가 종목 선정 기준이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무차입 경영책, 빚지 없는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코스닥은 워낙 부도가 많아서 사라지는 기업이 많고 졸지에 휴지되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저도 휴지되었던 경험을 겪어서지요 둘째는 대주주가 50대 이상, 대주주 보유지식이 40% 이상인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젊은 대주주는 회사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돈 갖고 튀고 회계 조작하고 감방 가서 몇년 썩으면 수백억 버니까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위험은 크지요. 나이가 젊으니 감방에서 몇년 썩어도 되니까요. 세 번째는 3년 이상 배당 주는 주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회계나 장부 조작이 많으나 주식을 배당한다는 것은 적어도 3년 이상 배당한 회사는 매년 흑자내는 회사고 개미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이 투명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흑심 있는 대주주는 절대 개미들에게 배당을 절대 안 해줍니다. 그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본인 호주머니로만 넣을 생각만 할 것입니다. 배당 없고 주가만 놓고 그런 주식은 절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말에 하나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 부동산 등 자산이 엄청 많은 회사입니다. 청산을 하더라도 최소한 돈을 챙길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즉 공장이 있거나 빌딩이 있는 회사입니다. 다섯째는 주가가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라갈 것도 많으니까요. 제가 주식 전문가들 고가주사라고 해서 사서 거지가 되어봤기에 장기 투자는 고가주는 절대 안 삽니다. 언제 쪽박 찰지 모르니까요. 주식 투자는 펀드미니저니 증권고순이 하는 사람 말만 믿고 사다간 거지 된다는 것을 10년 동안 제가 돈을 잃어가며 알았습니다. 상황과 따라잡기, 고가주사기, 외국인 따라잡기 이거 정말 거짓말이고 혹으로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지인을 통하여 큰 수익을 맛보았으나 다 잃고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이번 1억 원의 수익으로 알았습니다.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춘 종목을 찾아서 최대한 싸게 매수하여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요. 이제는 주식을 사고 손실이 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안전한 주식을 샀으니까요. 저는 아무 문제 없다는 회사 측 공시만 믿고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잠시 빼두었던 5천만 원으로 그것도 미술을 질러들어간 게 불행의 씨앗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시간으로 돌이켜만 준다면 정말 앞으로 열심히 살리라는 부질없는 생각도 드네요. 시골에서 없는 집안에 그나마 할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 소위 말하는 명문대라는 곳에 유학까지 와서 대기업에서 앞날 총망받는 젊은이의 인생이 결국 주식이라는 것에 무너져 버린다면 너무 큰 과장일까요? 일주일 뒤 이사갈 마음에 매일 들떠있는 와이프를 보는 시간이요 며칠동안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반대매매도 제때 나가지 못해 증권사에서 결손계좌 속친 깡통계좌라고 돈 메꾸라고 합니다 회사 생활도 안되고 너무나 이 회사에 대한 증오감에 퇴근 후에 회사까지 찾아갔으나 회사는 미리 알았을까 조폭같은 놈 4명을 회사 앞에 배치시켜 놓았더군요 정말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지에 이성을 찾고 힘없이 집에 들어오는데 와이프는 여느 날처럼 미소로 반겨주는데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는 작금의 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지라 자기야 오늘 삼겹살 어때? 이러면서 삼겹살 먹으러 가졌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람은 편히 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동네 삼겹살집에 가서 2인분 시켰습니다. 소주한병과 더불어 공기밥 두 개까지 시킨 게 3만원이더군요. 와이프는 오늘따라 고기가 맛있다며 자기야 1인분만 더 먹어도 돼 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핑 돌더군요 며칠동안 남편이란 작자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날렸는데 삼겹살 1인분 더 먹겠다고 내 눈치 보는 와이프를 보니 눈시울이 너무나 뜨거워졌습니다 먹고 싶을 만큼 먹어라 했습니다 그래도 5만원도 안되는걸 먹는 동안 눈물 참느라 소주만 들이켰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시절 아버지가 유명을 달리할 때를 빼곤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비참하네요. 이 모든 걸 돌이킬 수 있다면 나의 간판, 내 능력, 모든 걸다 버리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 혼자서 드네요 보네요. 제발 내가 10년, 20년 뒤에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이런 악몽이 삶의 전체가 아닌 스쳐가는 에피소드이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이 주식으로 너무나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신 추진님들 님들의 마음 또한 저 마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나요 내일은 와이프한테 이야기할렵니다 정말이지 와이프가 이혼이라도 하자고 하면 해줄 겁니다 또다시 지긋지긋한 원룸 월세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와이프도 지겨울 테니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를 이렇게 죽이도록 이어져 보기는 첨이네요